배우 김나운이 지난해 폐암으로 별세한 배우 고김지영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TV 조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방송되는 인생 다큐 마이웨이에는 올해로 데뷔 30년 차를 맞은 김나운의 인생 이야기가 공개된다. 최근 녹화에서 김나운은 고김지영과의 각별한 인연을 언급하며 저에게는 정말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다며 드라마에서 만났다. 선생님이 엄마, 저는 동생들이 많은 큰딸 역할로 함께 대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붙들고 막 우시더라고 말했다. 김나우는 제가 힘들게 사는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진다고 하시더라며 그때부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다며 가족들까지도 친자매처럼 왕래할 만큼 각별했던 사이라고 전했다. 김나우는 또 특히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뒤 자녀분들이 생전 마지막까지 꼈던 묵주 반지를 저에게 주셨다. 지금은 제방 바로 머리맡에 있다며 고인이 남긴 유품을 갖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 이 밖에도 인생 다큐 마이웨이 는김나운의 눈물 어린 삶에 대한 고백과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오후 10시 방송